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세요? 네! 몇 살이암? 나3 2 살이암! 오늘 Q&A도 받을 거고 저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제 맘대로 뿌려보겠습니다 남자 버금이 당연히 있죠 남자 버금이 손좀 들어봐 주세요 오! 남자 버금이들! 오늘 상품 뭐뭐 있는지 제가 선물을 이렇게 준비... 잠깐만요 선물 주는 거 너무 좋아 재밌어 리액션 리액션 부탁드려요 <웃음> 어떻게? 이컵 음? 먹고 1일 1통 해요. 그러면 더 화장실 잘가라고 꼬박꼬박 줄게요. 댓글이 너무 빨라. 오 음? 어, 스타벅스 못 먹어서 동네 동네 개운물 마셔요 치카치카. 스타벅스 줄게.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더 어릴 때 우리 집 가훈이 정직하게 살자였어요. 언니가 제겐 홍삼이에요. 뭐야? 음? 편집하다가 시킨다. <웃음> 아, 우리 편집자 지금 편집하다가 10kg 쪘다고! 벌써 꼬박꼬박 줄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만큼 이만큼 가져왔거든요? 제이 뽀뽀님한테는 제가 룰루레몬 티셔츠 하나 보내드릴게요. 음? 저도 못 입는 사이즈인데 저만큼 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음? 자꾸 저보고 살 빼라고 장난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 누구야 누구! 아무 말도 듣지 말아요. 그 사람 이 얘기할 때귀 막아주세요. 사랑해. 여러분, 저한테 영상을 보내는데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거 같이 지금 보려고 해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아 제시야. 은능님도 100만 구독자를 또 달성을 하셔서 축하 영상도 이렇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터로지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터로지 아주라입니다. 골드 메달. 아, 골드 메달 부럽네요. 그쵸? 그렇죠? 우리는 언제 봤지? 네 안녕하세요 코산부자 홍입니다 농선수 홍입니다 이제 으뜸님 처음 봤을 때가 이제 날려라김별한 피트니스 매니저 편 이제 촬영 때 처음 봤었는데 신화력이 진짜 거의 탁월한 인싸 원래 오래 알던 지인분 느낌 수준으로 너무 편했습니다 으뜸 언니 봤을 때 첫인상은 그 언니 빵댕이가 실제로 보면 되게 그 오븐에 구운 그빵 같아서 되게 예쁘기도 한데 만지면 촉감이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못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웃음> 저희는 알거든요, 그 텍스처를. 아주... 첫인상은? 첫인상? 응. 와 되게 시끄럽다. <웃음> 본인도 알아, 본인도 자기 되게 시끄럽고 정은 없다고. 그냥 밝고 명랑하고 똑순이 같다는 이미지가. 나는 그런 이미지를 시끄럽다고 표현해. 좀더 예쁘게 표현할까, 우리 앞으로?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큰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거는 엉덩이가 아니라 빵댕이다 나는 증량 프로젝트를 했을 때 만약에 몸무게가 안 오르거나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프리어이 누가 되잖아 아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이러니까 그냥 야 그럼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어, 아직도 다 기억에 남아 그 표정까지 근데 믿고 따라온 결과 우리 되게 좋은 결과를 얻었고 지금 희뜸 네. 채널에서 운동 뭐하니까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주 으뜸 언니 만난 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생겨서 으뜸님을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친누나처럼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지금까지 계속 유튜브를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 아 어, 희뜸 선생님 100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튜버님 안녕하세요. 버금이 유인이에요. 국내 여성 운동 유튜버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골드버튼, 골드버튼, 예! 100만! 100만이 됐다는 거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200만, 300만, 그리고 1000만까지 파이팅하십시오. 국내 여성 운동 유튜버로는 최초로 100만 구독자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만을 넘어서 200만, 300만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힙업팀 채널 파이팅! 여성 운동 유튜버 100만 최초로, 최초로. 너무 오,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저희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뭘 따라 하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앞으로 100만이 아닌 1000만, 100만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웃음> 100만 축하해. 내가 100만이 되는데 일조에 따라하는 게.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다 200만 300만 가지 오. 나도 데리고 가지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고금이도 고마워요 <웃음> 너야?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너야너야너무 너무! 너니다무아무 너무! 너무! 너아 너무! 너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뭐예요 진짜. 제 감정을 여기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웃뜸의 <웃음> 대표이자 우리 으뜸 대장의 남편인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랑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이 진짜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 매직 있어? 여기다 사인하고 싶어. 짜잔! 촬 어? 땅땅 당연히 와야 되는 거잘 아닙니까, 어둠님? 아... 아 안녕하세요, 버금이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여러분.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거예요, 등치가? 채널 등치가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음. 으뜸님 채널이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 진짜 운동 잘 모아니부터 시작해서 딱, 우리 채널명 네. 바꾸려고 할때 계란형이 겁나 뭐라 했잖아요. 누가 채널 이름을 마이너스라 해도 일뜨라하냐고 그래서 희보뜸되고 더잘된거 아니에요? 더잘 됐지, 진짜. 집이 있어, 진짜. 집을 아, 몇 프로 줄까? 3%? 프로? 그럼 나는 피지컬 갤러리3 0 줘! <웃음> <웃음> 댓글 10명만 뽑아줘요! 그나마 언니가 있어서 2주를 버티고 있어요! 나야 나! <웃음> 축하드리고요! <웃음> 이것도 뽑아야 되거든요! 이거 한명 뽑아줘요! 진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긴장되는 브금 틀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웃음> 옹심님! 축하드립니다! 옹심님! 옹심님! 이거 아, 옹심님 써서 그래. 보내줘야지! 제이팡 님이 이제 화보 계란형 버전도 있습니까? <웃음> 달래데 한번 화보집 작업을 해요. 어떻게? <웃음> 몸을 찍고 얼굴만 거기다 달아. 그런 되잖아. 아 합성을 해가지고? 네. 자, 다음 댓글 한번 읽 이도 <웃음> 짜줘요. 이도를 짜달라고? 네. 오, 오, 오 나도, 나도 야지 제로투댄스 계란현 거 보면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컨텐츠로 저는 보답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더 응원해주신 만큼만 그리고 제 채널 좋아해주신 만큼만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웃음>